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가슴 쓸어내려도 외로움은 밀물처럼 밀려온다. 차마 눈물은 흘리지 않더라도 그보다도 더한 아픔으로 고요함이 가슴을 짓누르고 두려움이 엄습해와도 나는 꼼짝하지 않는다. 숱한 시간들이로 허영의 나날들 아무리 그은한 죄값으로 뉘우친다 할지라도 나는 또 무릎 꿇고 두손 모은다. 그래도 기도하는 순간 나는 진실함을 고백하고 싶다. 어리석게도 나는 신께 고백한 모든 것을 용서해 줄 것을 믿는다. 내 인생의 반려자 그대는 외로운 길이다. 삶의 득도에 올라 외로움이 예리한 칼날처럼 빛에 반짝인다. 결정의 순간 이처럼 나약한 것을 반드시 험한 산을 넘고 넘어 정상에 올라 기쁨의 순간 지나온 영상 위로 눈물 번지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결정을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결정을 할 때마다 외롭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결정이 모든 책임과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이지요. 때는 2011년 8월 여름휴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은행에 부은 적금이 만기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증권 계좌를 개설해 부모님 돈과 제 돈을 합쳐 4천만 원을 코스피 한 종목을 매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손실이 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한달 넘어서 손실은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만 6천 원짜리 주식이 1만 7천 원까지 무너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는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가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세달 넘게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주가는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다시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본전이라도 하려고 바로 매도하였습니다. 기숙사 생활로 인해 일주일에 한번 집에 오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실을 보다가 본전까지 회복되어서 모두 다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주식을 하다가 주식을 접고 집에 차를 바꾸었습니다. 회사도 기숙사가 있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돈도 잘 모였습니다. 적금을 들었고 나머지 돈은 사고 싶은 거 사고 술도 마시며 잘 지냈지만 돈이 모이자 다시 주식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2013년도에 다시 주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코스피 종목에서 하나 골라 들어갔습니다. 와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마이너스 10%입니다. 그것도 지금으로 치면 코스피 10위에 드는 우량한 회사인데 계속 내리더군요. 한달 월급 이상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매도를 하고 또다시 주식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7년 대선 테마주가 끝물일 때한 종목에 들어갑니다. 증권계좌에 2천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몰빵 매수를 합니다. 잘 오르던 게 내가 매수하자 쭉 내려갑니다. 아니 이게 뭐지 올라가던 게 어찌 내가 매수하니까 내려가지. 그 후로 쭉쭉 빠집니다. 지금 생각하면 세력이 터는 거였습니다. 거의 고점에서 물리게 됩니다. 그 후로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그 주식 계좌에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생활비를 확 줄렸습니다. 하지만 주식 계좌는 마이너스 50% 이상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매달 월급을 타면 계속 매수를 합니다. 내 네, 평당가는 3200원이지만 주식 16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식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20% 이상 오르더니 꼬꾸라집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흘러 주가는 2,000원을 넘게 됩니다. 또 그러더니 테마를 엮어서 2,500원이 되었습니다. 1년 이상을 이러고 있으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600만원 손실을 보고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근데 2일인가 3일 만에 제 평단이 오더군요. 그걸 보니까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 2일만 더 참았으면 후회가 되더군요. 그날 담배 엄청 피웠네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소위 말하는 뇌동매매로 급등하는 종목에 또 몰빵을 합니다. 결과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왜 그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마이너스 3% 이상 쳐맞는지요. 결국 계좌는 손실 1 천만원을 찍으며 저는 멘탈이 나갔습니다. 핸드폰을 그대로 던져버렸고 핸드폰은 박살나버렸습니다. 이게 거의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남은 돈과 부모님 돈을 합쳐 정기예금을 넣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종목이 폭락하고 서킷브레이크까지 걸리게 됩니다. 이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정기예금을 깨고 다시 주식을 해볼까 하고요길 가다가 문득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 시기가 폭락 후 살짝 올라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종목 매수하고 기다렸으면 외제차 한 대는 벌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9월 정기예금이 만기되던 날, 원금과 이자 5천만원을 주식계좌에 이체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진단키트가 나올 때 들썩이는 종목에 들어갑니다. 150만원을 벌었습니다. 우와 역시 타이밍 좋았네요. 다음날 또 오르더군요. 또 매수를 합니다. 흘러내립니다. 하루만에 손실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뭐지 도대체 왜 들어가면 또 이런거야. 그렇게 일주일 만에 손실 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핸드폰으로 주식 게시판만 보게 됩니다. 그 다음날 제가 보유한 주식이 상한가를 갑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되어 상한가가 무너집니다.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주식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손실이 800만원입니다. 제 통장에 여윳돈 200만원을 주식 계좌로 이체합니다. 또다시 주식에 몰빵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1달 정도를 보유했는데 1달간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복하더니 5천만원까지 복구가 되었고 나머지 200만원만 복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00만원까지 복구한다는 게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200만원까지 복구하려다가 매도하지 못하고 주가는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계속 내려갑니다. 결국 손실 2천만원을 보고 부모님 돈이라도 건지고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많이 울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만 총 손실이 3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너무 허무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주식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 주식 공부를 해서 백세 시대 노후를 대비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해보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주식 공부하는데 이달치 월급이 주식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주식 공부하는데 투자금으로 100만원, 200만원 다양했습니다. 주식 공부를 하고 다시 뛰어들지만 주식을 오래 보유하지 못하는 성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날땐 1이 프로이고 손실이 날땐 4, 5 프로입니다. 참 미친 짓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계속 주식 계좌로 넣다 보니 수중에는 돈은 없고 주식 계좌는 항상 손실이고 책을 봐도 의미가 없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2022년 1월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고 본의 아니게 주식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월급 최소한 여윳돈만 남겨두고 주식에 1,3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루 1,2%만 먹자. 1%면 13만 원이니 하루 일당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수가 3천에서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와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식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3월이 시작되면서 눌림목매매가 너무 잘 되어서 10일 만에 250만원을 벌었습니다 좋아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가네요 한 종목에서 눌림목매매를 하다가 하한가를 가면서 물려버렸습니다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가에 매도한이 잔고는 천만원 찍히네요 아 나갈 수 있을 때 나갔어야 했는데 미치겠습니다 좌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악재가 있는 걸 아는데 들어갔을까? 그 뒤로는 계속 손실입니다. 주식 매매를 4일 동안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창밖은 정말 평화롭네요. 일상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주식을 보니 아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까 보았던 주식이 전부 20% 이상 올라갑니다. 미쳐버립니다 또다시 뇌동매매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손실이 4%입니다 아씨 정말 뭐지 짜증지대로입니다 주식을 매도하고 또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주식은 다음날 상한가입니다 아니 떨어지면 괜찮았지만 상한가라니요 정말 더더 미쳐버리겠습니다 또다시 주식을 매수합니다 다음날에 머릿속으로 팔지 말아야지 하는데 손이 계속 매도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도하자마자 속구치네요. 속구치다 못해 20% 이상 올랐습니다. 머릿속은 아 다시 천만원 만들 수 있는데 이 생각뿐입니다.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매수해보지만 결국 악재가 발생하여 수익도 날리고 손실을 보게 되어 계좌는 790만원 남았네요. 컴퓨터 꺼버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날씨가 더운 날씨지만 몸에 힘이 없어 그런지 포근했습니다. 4개월 동안 주식을 하면서 3시 이전에 바람 쐬러 나간 게 오늘이 처음이네요. 평화롭고 따스하고 하늘이 푸릅니다. 총 손실 4천만 원 주식 공부를 한다고 500만 원. 이 돈을 모으려면 4년 정도 걸리는데 4년을 날렸네요.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제 일자리도 구해야 되고 다시 절하는 사람이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열받는다고 핸드폰을 던져서 부셔버렸던 그날을 후회합니다. 핸드폰 속에 추억이 있고 웃을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복구가 안되더군요. 지금은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전업으로 하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았고 담배, 술로 인해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술을 마셨고 기분이 좋으면 술을 마셨고 그 놈의 술술술 술술 잘 풀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식하시는 분들 몸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시장 떠나지만 남아계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지만 꽤오랫동안 길어질 것 같네요.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